안녕하세요. 이제 보름에요. 그, 무나물, 시원하게, 찐밥하고 먹으려면은, 무나물을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서, 무나물을 좀 하려고요. 한 표막만. 응. 무나무래에요좀아싸한 맛이 매운맛이 약간 있으니까 배를 조금 넣어주는 거그럼요 달짝지근하니 시원하면서도 맛있어요. 파를 먼저 썰어놓으려고. 무가 기니까 파도 이렇게 아 무에 따라서. 이거는 요 무는 깨끗하게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를 넣을 거예요. 저기 뭐야. 들기름보다 식용유가 더 좋아요. 너무,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, 한 수저만. 소금. 소금 한꼬집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고. 여기에는 액젓을 넣을 거예요. 멸치. 액젓. 맛있으라고. 어느 정도요. 무가 익으면요. 이게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. 마늘. 이게 안으좀 쉬운 것 같네. <웃음> 이게 시원해. 응, 시원하고. 응.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서 더 시원해. 이렇게 이제 거의 무가 다 익었거든요. 이럴 때 팔을 좀 넣어서. 끝났네? 안끝났어라우 끝나기를 이렇게 바래. 아직 안 끝났어? <웃음> 거의 다 끝났어. 이쯤에서 이제 불을 끄고 간이 만나 좀 볼게요. 간을 한 주먹을 붓으세요. 그럼 삼삼, 한삼 먼저 조금만더 넣을게요. 액젓을. 응. 깨. 서소서솔좀 뿌려주고. 참기름. 후추도 약간 뿌려줄 거예요. 야, 다 끝났어요. 들어갈 건다 됐어. 무나물이 완성했습니다. 여기다 담아볼게요. 맛있겠지, 응. 음. 이렇게 무나무를요, 음, 볶았어요. 근데 그 무나무에는 약간 볶고 나면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. 근데 배를 조금 넣으니까 무에서 달짝지한 맛이 나면서 더 훨씬 더 맛있어요. 시원하면서. 이렇게 무나무를 이렇게 볶았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